지금 일단 돌밭으로 도착을 했고요. 아, 비가 와서 위에 산 위에 안개가 네, 이렇게 멋있게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여기도 지금 물이 많이 들어서 네, 엄청 이렇게 풀밭을 헤치고 네,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와 봤네요. 자, 여기서. <웃음> 네, 담석을 시작해볼게요. 네, 도착해서 네, 사이즈가 좀 되는 네, 을석한 점. 네, 전체적으로 색대비가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좋고, 네 수마 상태도 좋은. 이 네, 노을석 한 점. 네. 네, 다행히 비는 좀 그친 상태고요. 아, 해가 없어서 네, 굉장히 좋네요. 자. 네, 모암이 쁘고요 네, 이렇게 색깔이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이런 돌도 네,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이쪽이 메인 돌밭 인데요 네 가기 전에 삐잉 둘러서 이렇게 또몇점네 이렇게 찾아서 네 올려놨는데 네 여기 오 노을석진에 네모함이 아, 사원형으로 네, 아주 이쁜 이런 또 누가 네, 이쪽도 네, 아, 수마상태도 정말 좋구요 네, 여기 뭐가 문양이 들어간 듯한 네, 좀 선명하진 않지만, 네, 좀 물고기 같은, 이렇게 꼬리도 이렇게 달려있네요. 네, 자, 네 색감이 정말 진한, 진 달래색도 이렇게 한점또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아, 색 대비가, 네, 정말 좋고. 색감이 또 굉장히 예쁘죠. 네, 그리자 여기도 네 판이 아주 엄청하고 네 색감이. 예쁜 이런 또 돌도 하나 네, 소개해 드리고요 네, 여기 옥석 도 한점 네.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는 네, 예쁜 옥석 한점 네 이런 또 사이즈에 네, 호박 속들이 곳곳에 이렇게 보이구요 어 이거 좀 이제 비가 와서 좀 깨끗이 좀 씻겨 나가서 네, 그래도 이제 물이 조금 물때가 네, 많이 빠진 상태구요 여기에도 지금 네 역석도 한점 보이구요 네. 역석 한점볼 수가 있구요 자, 네, 자. 이 네, 호박컬러석도 이렇게 문양은 네, 아쉽지만 네, 컬러가 또 살아있구요 아 네, 이 호박석은 지금 정말 좋은 작품으로 네, 나올 뻔 했는데 해수면 위에 보이는 네, 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물에 비치는 네, 섬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지금 자연파가 났지만 네, 쪽 네, 수마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문양이 이어져 있는데 어 살이 이렇게 나왔으면 은 굉장히 또 좋은 네 문양을 보여주는 호박석 네 작품이 한점 나올 뻔 했네요 네, 여기 이런 새필석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날씨가 아주 네, 선선해서 좋고 여기 앞에 잠깐 네, 또 물. 물을 또한번 감상을 하러 또 이동을 해 볼게요 네 지금 굉장히 시원한 풍경을 네, 이렇게 또볼 수가 있네요 네, 여기도 지금 물살이 또 굉장히 세네요. 네, 이쪽 돌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사이즈가 굉장히 또 시원시원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네 이쪽 돌은 어, 인상처럼 또볼 수가 있는 눈과 입이 아주 표현이 또 잘돼 있는데, 아, 사이즈가 큰데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어, 인상석 한 점. 컬러석들이 이렇게 많이 또보이고 네, 아, 이거는 이쪽을 밑자리로 잡으셔서 네, 보셨으면은 이렇게 문양으로 산으로 이렇게 굉장히 후광도 좋고요. 네, 괜찮은 전 작품이 나올 뻔한 돌인데 네, 이쪽도 이렇게 자연파가 좀 있어서 모함이좀 아쉽구요 네. 네, 뒷면은 네, 뒷면은 별다른 포인트를 보여주지 못하구요 그리고 여기 좀색 중... 네, 대비가 굉장히 좋은 소품 노을석 한점 오다가 네, 주었구요네 호박석은 정말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정말로 작품이 되고 네 그럴 만한 또 이런 호박석들이 나오기가 정말 네, 어려워서